제 42회 강서구민 독서 경진대회 시상식 참잘고 감사글 잘 써서 하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. 했던 것이 힘들 <웃음> 때 네. 네. <웃음>